여러분 일단 안녕하십니까 밤의 눈꽃입니다 이번에 배틀필드1이 나왔죠 아 나온게 아니고 아직 정식 출시 가 안되는데 그전에 오픈배틀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찍어보는건데 한번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진짜 궁금합니다 러시아 있고 지금 콘퀘스트라는 그런 맵이 있네요 이거 그냥 클릭하면 은 바로 배치해야 된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인 플레이고 64인 플레이. 어우 앱이 크네. 가봅시다. 어, 개궁금해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우 뭐야? 와. 아 뭐야? 뭐야? 뭐야? 바로 게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뭔지는 모르겠다. 로딩 게임. 캡처 앤드 홀드 더블그스 뭐 캡쳐 캡처, 캡쳐라 했는데 그리고 홀드 고정을 시킨대요 더프라이브를아직뭔 그래?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졸라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배트필드 1 사야되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그 뭐지? 에디션까지 다살려면은 DLC 12만원이라고 <웃음> 들었습니다 DLC 아니고서 5만원? 5만원대? 5만6천원? 저도 돈을 지금 모고 있는데, 와, 확실히, 쓰긴 씁니다. 오, 계신게! 오늘 어, 그래픽이, 왜 이렇게 쓰레기지? 잠만. 나 그래픽 더 높일 수 있는데. 더 높을, 더 높여, 높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쓰나를 원래 했거든요. 100% 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스카우스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야? 뭐야? 오, 오 잡은 것 같은데, 뭐생각는지 모르겠네. 와, 근데 맵이 질이다. 나카사 있니? 이거? 문제는 너무 적응비행하는거 아니야? 이거? 근데 필요 별로 없어. 나카사 있네? 개신기어아올팀인것 같아요 근데 문제 감도가 감도가 좀 내가 좀 마우스 감도가 좀 뭐, 개빠른데? 오개 어, 신기해 아 이제 우리 우리 기지가 잠재된것 같아요 맵을 보시면 이렇게 되있네요 여기 격전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을 좀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 아니, 확실히 졸라 쩔어요. 어, 확실히 진짜 그래픽 지려요. 역시 배트필드입니다. 어디게 타, 지금? 오, 개신기 야! 어우, 쌍놈새끼! 내려, 내려, 내려. 어, 내려, 내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이런! 잠만그 전에, 옵션에서, 컨트롤로... 잠만요제 마우스 감도 겁나 빠르거든요 지금 어 이정도만 그리고... 기존오또 왜이래? 그래픽이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높여 볼게요 그래픽스... 없나? 비디오... 비디오... 이게 그래픽... 프로그래픽인가? <웃음> 아 원래 이게 풀인가? 풀인 프린 것 같아요 잠깐만 풀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 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라플로 가볼까? 메딕? 메딕도 있고 서포트, 공병인가봐요. 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 내클라스 보여주는 거야! 왜트 때렸겠는데 어우 야쓰하다 젠장 아 이놈 진짜 자, 잘 싸우네 처음엔 안보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와서 칼로 찌르네 뒤에서 기습공격은 똑같겠죠 아이씨 또 죽었어 일로 갑시다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많이 죽었니? 분대장 같은건 없나봐 아직까지 개 신기하네 확실한거 백필원 정말 정말 기대 이상을 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유튜브 녹화중이면서 하는중입니다 밑팀, 맥슨이 나왔습니다 아 그만해 아우, 아, 아, 아, 야, 여기, 아, 여기 왜 이래? 여기 치열한 전쟁이야, 여기는. 오우 야, 잘한다, 잘 싸워. 이게 어제 나왔거든요? 오픈메타가 확실히 배필4의 유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대사는데? 와, 개우신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보시는 건 배필1입니다. 중세시대 버전이죠. 오래 시면 다가올 출시가 10월 매수... 메스... 10월 20일로 돼 있는데, 진짜 개재밌어요 지금 하는데. 아, 지금 하는데, 아, 진짜 이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지 2분밖에 안 되는데. 아, 지금 긴장돼. 나왜 점수가 돼있지, 근데? 아씨 이런, 두 방, 두 방. 아, 잠시만, 아니, 나왜점수지 근데? 이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아, 이 스페셜 쭉 누르면 스킵되셨구나 아, 뭔가 이상해 어설트라이... 플 아, 어설트라이플을 한번도 안했구나 내가... 이런, 죄송합니다 <웃음> 어설트라이플 안했어 어쩐지 겁나 점사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메디오로 하시면 안 좋은 점이 점사가 돼, 점사가 그게 안 좋네 이런, 이제 알았어 어? 어, 뭐야 이거? 이야, 비행기, 이야, 지렸다 싸다야와오 공격, 공격이 되게 는다 근데 신기하다 자, 여기 밑에 적군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어린가 숨어있겠죠 어렸을까요 저도 이게 신청을 했는데 오픈에서 신청한 거예요 이걸 따로 신청해야 해서 물을 담받을수 있는 건데 아, 일단 이거 사야겠네, 진짜. 살수 밖에 없는 게임이 아니고, 너무 재밌잖아, 벌써부터. 그냥, 클래스가 지려요. 졸라 재밌어. 벌써부터. 나 벌써부터 지금 즐기는 중이야.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혁신이야. 경험, 경험! 아이고, 신규 유저님, 반갑습니다. 이런. 아직 총 쏘는게 능숙하지 않아서 계속 죽, 죽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또몇개 있죠 왜냐면 뭐 뭐냐면은 이제 배필4에도 비행기 같은게 있다시피 여기도 항공이 있거든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나오네? 이쪽인데? 어? 어? 어? 엄마? 내가 운전한다! 오 내가 운전하고 있어 지금 난 믿기지가 않아 마우스로 운전하는구나 이거 똑같애 똑같아 똑같애 개쩐다 아 기마병도 이, 실제 조매, 존재합니다 어 근데 야 근데 운전은 되게 어려워 약간 뭔가 저쌍놈 새끼 잡아야지 어 미안해 간다 아 근데 마우스로 조절해야 되는데 겁나 어렵네 생각보다 어 부딪혔다 한번 뭐. 수있어 어, 마우스 이, 이, 혹시 이거 비행기 조종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휠러를좀 감도를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같은 거는 는 에임 오버워치하느라 에임이 겁나 적은데 저런거 잡으실려면 적금 비행기 어? 받았다 으아 내리내리내리내리 내리자 내리자 이럴 때보도 먹인가 본데, 좀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우, 이런 좀만 더확 내려가서 낙하산을 펼쳐야 되네. 아님 바로 죽게 돼 있네요. 아, 비행기 운전 힘든데, 생각보다 여기 말도 탈수 있어요. 전차도 있고, 이거, 타, 이거 타자. 아니, 애들이 좀 타야 되는데 안 타네? 아 근데 개쩔어. 스릴 있어. 확실히. 저 쌍놈 새끼 저기 있다. 가자, 맞아, 가자, 가자. 그 커브, 그 커브, 그 커브, 그 커브. 새끼리, 널 일로 와, 새끼야. 와, 지리네. 아우 예, 예. 8 1피 아직 괜찮아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저 공격이 봐, <목소리> 시, <진짜 있다. 목소리> 와, 나 쏘라봐 지금 갑자기 다와나쩔었어아씨 쩔면 뭐해 세나가 데이터 보셨네 와아 나가 나 같이 지리 있는데. 예! 저는 엑스박스 게임패드같은건 안해요 오리진 게임도 있는데 엑스박스같은건 안해가지고 오 비행기 두대다 일단 비행기 계속 타볼게요 열기구 안나오나? 아직? 그 대피원 그 시, 선전, 선전하는거 볼때 열기구 나와가지고 그거보거나 진짜 엄청 감명먹었는데 와 개쩐다 무면 난사를 막할 수는 없구나 저 잡자 We have lost objective d u f f 마우스로 조정이에요. 예. 마우스로 이 화면 돌기만 봐요. 약간 불편하죠? 아, 씨. 이거 비행기 거의 별로 안 좋아? 뭔가. 근데 이제 못 사선가? 비행기가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열기구 있는 맵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열기구가 안 보이니까. 와, 뭐. 하늘 위에서 하나도 안 보인, 보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애들 엄청 많이 있네. 아이긴마를 타고 싶은데. 일단 저, 저 직접 들어가서 싸웁시다. 칼, 칼도 안못 봤어, 아직. 칼? 우리 칼. 어, 이건 뭐야? 어? 칼이야. 아, 어, 씨. 설마. 와, 이거 설마. 씨포인 <웃음> 와. 이건, 이게 설마 수루터림? 그렇 대충 알겠어. 이건 뭐야? 이건 왜 써? 이건 뭐, 뭔데 이거 쓰는 거지? 일단 말이 있네요. 개꿀이다. 가자. 야야! 간진데? 이창노부새끼너 어딨어? 좋아 좋아 아 지렸다 이거 이런 클래스 좋아 아내 내, 내 스타일인데 이거? 디마요 지르는데요? 여기 옆에 숨을 수도 있나 혹시? 어나 지금 점자고 있.. 어? <웃음> 뭐이게 허무해? 잠만 이거 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장면이 안 나와 잠만 나단으로 가자 자, 갑시다. 아, 졸라 어이 없어 지금. 뭐 말로 야말리에서탄산을 칼로 다 쳐버렸어. 어떻게 저렇게 가나가지? 무기무기 만우군요 We h a 무인? 무인? 아, 이씨 뭐야? 아 어디서 치는거야? 어디야? 와스 숨을거봐 와, <웃음> 와 개소름이다 진짜 와아 너 일로와 이 새끼야 나 여기 태어났다 이 새끼야 너 어딨어 이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 어딨어 아이 진 형이 왔다 다시 넌찢저수 있네 뭐야 이번엔 또와 뭐야 이뭐 이동을 할 수가 없네? 와 그냥 방향 위에 높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구나 와 미치겠네 애들 자리를 너무 잘잘잘잡아둔데요 잘, 잘 아니 나는 씨 이거 무슨 오늘 했는데 애들 너무 사기적으로 보여 실력이 왜 이렇게 엄청나? 수준 좀 낮춰줄 수 없나? 너무 실력이.. 아예아뭐 예. 싸울 수가 없네 와, 개고수데 아, 싸움이 불가능해, 이거. 진짜. 뭐, 소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개쎈데? 이건 뭐지? 이건 또, 전차인가, 이거? 아, 이게 전차인가? 장금아 저기 있잖아 애들이 We have taken objective 어이, 물, 아이 뭐 태어날때마다 숨고있어 누가 나한테 와 미치겠다 아니 솔직히 우리팀 졸라 못하는거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팀 졸라 못하는거 같아요 팀 탓에 떠나서 진짜 애들 점지하는걸 몰라 점..점령이 지금 다 퍼, 파워... 워잠만요 그럼 내가 쓰나라 하자 쓰자나가 좋을것 같아 몰래 숨어있자 맞아 피크워 간다 와 달린다 저기있지 상동석이다 Q를 확인하는거야? 아그그뭐 어이 어? 어? 체크인 같은 게쭉 누르면 나오네요 누름 나오네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이게 있는데 누르면 나오네 쭉 눌러. 쭉 눌러야돼요 내가 얼마나 잘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와.. 진짜 정세시대야 느낌이 대박이에요 지금 이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감탄사예요 어, 대박이다. 그냥 그그 그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냥 걔 오시는데 진짜? 아, 이걸 뭐라고 또 뭐야 말해야 돼? 그래픽성 타격성 문제는 좀 심심해. 혼자니까 어, 그거밖에 없어. 뭐야? 와 이리 졸나 잘해? 아, 한 마리도 못죽겠어 지금 말도 안 돼. 뭐야? 애들이 장난이 잖아요 일단 공병도 해보, 해볼게요. 아, 안 해본 게 많으니까 공병. 아, 라펠만 했네. 와, 이거 뭐야? <웃음> 야, 잠만. 진짜 공병할걸. 대박인데? 이장놈 새끼 들어있어. 오! 오! 오! 오! 오! 어우구 아, 미치겠네? 뭔말 하면 죽네. 몇 됐어요, 몇 됐어. 나15 됐어요, 지금. 0킬. 와, 어려워. 아, 원래 이기 죽으면서 크는 거 맞는데, 심각한데? 아니, 상대 개잘해요. 아 뭐, 뭐, 안 보여, 애들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 명도 안 보여. 근데, 문제는 저놈들은 나, 내가 잘 보이나봐. 난안 볼까? 아이고, 어, 뭐, 터렛인가? 이거, 이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야야야야! 오우, 오우, 클래스 봐라. 좋아, 이런 거. 뭐, 어, 막 쏘는 거야? 이거. 아어디를 향해서 오는 거니? 가자고. <웃음> 이허상처대해어봐어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 비행기가 저저 저거 저거 저, 저, 우리에 오는 것 같은데 싹쓸리 하려고 저 우리팀 미행기 비행기 아닐 것 같은데 어 그치 그치 아니지 아저 우리팀 미행기 아니야 와 개쩔어 확실히 그래픽과 타격..타격감 그냥 지립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건 뭐지? 근데 이거 뭐하는 거야? 근데 재밌긴 해. 어려운데 재밌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는 건 재밌어. 무기빨복 몽파자. 아까 여기서 나가죽었지 없다 없다 없다 무기가 없다 젠장.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나한 놈도 못 죽였어. 한 놈은 죽이게. 아 이거 좀 너무하잖아, 그치나한 놈도 못 죽였어요 지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아 부금과 타격감. 아 죽여줘요. 근데 문제는 맵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우부대사라 이게 더 나온다는 이거지. 더 나온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진짜 혁신입니다 지금. 네, 이 게임 정말 혁신이고요. 다른 맵도 한번 해볼게요. 이 맵만 보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배필은 배필은 원래 죽으면서 크는거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나아가겠습니다 원래 죽으면서 깨닫는거예요 이런 게임은 어쩔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막막 막, 죽이면 은 그건 해커지 일단 여기 여기 이메 한번 가볼게요 맵이 딱두개인데 오픈메타라서 이메 한번 가볼게요 어택대때저 몰라 <웃음> 아니 이거 개어려워 해보자 로딩 중. 다행히도 아는, 아는 분이, 아는 분이 제거 아이디 대신해가지고 좀 신청을 해줬어요. 베타에 참여한다. 그래서 받은. 네, 백발로. 히히 어, 이건 뭐지? 아, 아, 부대 만들 수 있네. 어, 크레이 또.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잠만 잠만 우리 점지 된게지금 하나밖에 없다는거야? 장난해? 잠만 잠만 이것좀 아니지 봐보자와야 애들 졸라 그래 진짜로 이거는 아니 내가 이거 동남 아니고 이거 말이 되냐 진짜? 포위 당했어 그냥 여긴 뭐야 더 심각해 할까부터 아, <웃음> 본 기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맵인데왜 이러지? 아니, 일로, 일로 하자, 안전하게. 아 일단 일로와자 안전하게 조연님 반갑습니다 일단 내릴래 난 내릴게 아위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반대로 난 터키 터키가 아니고 지금 아 터키네 똑같네요? 아까랑 똑같이 터키네 아까 총도 안는는데 어떻게 내 위치를 다파악고어디 c 뭐야 아니 왜이렇게 잡아 왜이렇게 찾았다 어 이쯤이야 이쯤이야 이쯤 이쯤 아 찾았는데 아씨 타자는데, 마우스님. 힘... 왜 이렇게 흔들리지? 쓰나가? 아, 저 마우스 탁 타만 있었는데 흔들리네? 저절로. 아깝다. 일단, 일로 가자. 아, 이제 확실한 거는 진짜 어려워요. 졸라 어려운데 재밌어요. 문제. 그게 문제. 아, 아, 이게 칼로 찌른 거구나. 달려가면서. 어, F가 칼이라서. 달려가면서 F누르면은 칼로 찌르나봐, 이렇게 어, 칼로 찌르나봐 오개 신기해 이거 쉬프트 누르면서 F누르면은 칼로 찌르나봐요 방, 달려가는 자세가 그거야 저기있었지, 개 쓰나더라 잡쓰나 저기 아우. 일로와 일단 리로이좀 하겠습니다 저기 쓰나 이거든요 여기 다 바이템에 숨어 있어. 이러들니 다. 넌다 죽었어. 이 봤어요? 이야! 잡았을걸 지금? 아니네? 뭐야? 뭐지? 잡은 거 아니네? 피팅긴거 아니었어? 잠깐만. 뭐야, 딸피 맞는 거야? 저기 한 마리 있었는데. 아 잡은거 아니었구나 이런 젠저 일단 숨어있자 일단 숨어있자 여기 딱 명당이다 야 이런 자리 이 명당인거야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아오케! 이와 드디어 한번 잡았어 계산해야돼 계산해야돼 와 드디어 한마리 남았어 개! 기모드 니다이에 두마리 아개 기분좋네 아 좋아 많이 좋아 기분 아, 저자기 좀 힘들겠네. 어우, <웃음> 야, 야 빼자, 빼자, 미안, 하다 미안, 하다 미안, 하다 미안, 미 위치 다 알았어 지금. <웃음> 명사수였어. 미좋았좋일어 좋았어, 좋았어. 상 미안, 좋아 지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 저놈이엎드리듯에서 기다립시다. 이야! 봤음, 봤음? 야, 이건 퍼펙트다, 진짜, 이거는. 야 지렸다, 이거. 이야, 봤어요? 야 봤어요? 야이게 쓰나지? 그렇지. 야 저런 헤드샷. 하... 오 어, 어, 어, 수기저 이거 뭐야? 쟤는 내 위치 파악했어 일단 확실, 히 확실한 거. 한 마리 있 왜안 맞는 거지? 잠깐. w 어, 뭐 뭐지? 왜안 맞지? t h 네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군대장이야 저거? 아이씨 잠만잠만큰일다왜 안맞지? 한대다 맞네 애들 이건 뭐지? 아 이게 장거리 그건가? 혹시? 설마 누가 걸어? 누가 걸어? 와하하하하하하야씨 <웃음> 어이가 없네? <웃음> 아 지렸다 일단 확실한거는 스나이퍼 내 체질입니다 예 쓰나가 내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정해진 것같고요아 문제는 터키가 여기밖에 없잖아 점령은 점지한 게 얼마 없네? 점지 당한거야? 근데 지금 완전 어 위험한 상황인데? 아 지리는데? 진짜로 저기 윗사라게 깨죠? 기마 타고 갈까 한번? 올라갈 수 있니? 아못 올라가나? 나는 아, 네, 쓰나는 내 타입이야, 확실한 거. 이건 뭐지? 이, 이건 장거리 쓰는인가배준 봐보자. 별 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데미지에더 쎄나 혹시? 데미지가 무진장 쎄지는 쓰나 같은데요. 그거밖에 설명 안 나오겠어요. 확실한 게졸라게 졸라, 재밌어요. 우리 전차. 응명 있어요. 존재합니다. 어우, 뭐야. 집안에 들어올 수 있네. 어 대박. 어이, 헐. 대박, 진짜. 대박. 도가스 미래 나이나이 나, 나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팀인데, 이, 아, 근데 확실한 건 졸라 재밌어요. 게임이. 개재밌고. 평점 지금 말하, 말씀드리자면은, 말제배피보로 하는 사람인데, 있기도 하고요. 진짜, 아 이거, 이거 혁신이에요. 어, 봐 EP야, EP 미신. 어이고. 기마병 왔어. 집에 서거 타면서 F 누르면 그런가? 어이 들러운내더러내더러이 더러운, 나쟤쟤째째째째째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일단 쟤쟤리자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Them. 아, 장전! 아, 장전! 아오케이! 좋아요. We have lost objective apples. We have lost objective butter. h a l t by our a r 뭐지 맞췄는데왜 자꾸 안뜨지 오케이! Okay. 대필 좀 하겠는데, 이제? 좀할줄 알아야, 해서 알았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뭐. 이런, 진짜. 한명이어한명 있어. 있어. 숨어으면 숨어, 숨어. 일단 숨고요. 나 졸라 잘하는데, 이제. 오케이, 3대시야. 이 정도면, 뭐, 서드로터기로맞으면 그냥, 땄죠, 중장 이런. 자, 저런 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와나개지려 하하 <웃음> 또 잡았어요 오호 자 기마병 넌, 넌 지저쎄요 올라올겁니다 올라올겁니다 그렇지 예측하죠 내가 밑에 안보고 있을줄 알아 이 바보새끼야? 773 대. 아, 나왜 이렇게 섭취 잘 되지? 게임 졸라 잘 돼. 뭔 일이야, 이거? 굉장히 잘 먹고 있는 거 같아. 아, 깜깜깜한 마리 있죠? 임시란거또 데뷔. 아, 아깝다. 알아챘네요. 스카우터가. 이름이 뭐죠? Uvs4E 상부팀인데안쓰있네 뭐야 쟤? 아난 저는 스카우터 같습니다 확실히 확실한거 한방을 노리는 스타일 여기.. 아 여기는 그.. 그건가 봐 필드 사람인가봐요 비행기 전차같은게 없잖아 어, 그래서 아마 23이, 24명이 전차인 것 같아요 뭘 하는거지 말이다 말이다 으 <목소녀> <목소녀> 어? 뛰어 뛰어 어르 어떻게 해 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오면. 근데 그냥 마우스 왼쪽 쏘면 대검이 돼요. 아 그런데 개잘했음. 근데 우리가 지은거 같아. 확실한 거 확실히 여러분들 이 대작 배틀필드 원좀 한번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 괜찮습니다. 정말 대작인 것 같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대박입니다. 4랑 다르게 좀 말씀드리자면 타격감은 진짜 좋아요. 예, 좋고 나중에 나올 열기구하고 저는 참 마음에 지금 마음에 드는 게 기마병. 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쓰나도 좋구요 바이바이.